예, 안녕하십니까 자 계속해서 리니어 패턴의 나머지 기능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요 엑셀을 이용해서 패턴을 제어하는 인스턴스 포인트고요 자그 다음은 요겁니다 패턴 인크리먼트 자, 요거는 우리 앞에서 배웠던 여기 배리언트 기능하고 유사합니다 자 요거를 또 배우실 거고요 자그 다음에 오리엔테이션 이런 게 있고요 자그 다음에 여기 패턴 세팅해 보시면 프레임 모니 또는 스택을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에 무엇인지도 배우실 거고요 또 중요한 게 여기 있습니다 패턴 메서드 그래 가지고 심플로 할지 음, 베리에이션으로 할지 자, 요런 것들을 여러분이 잘 활용하시면 정적인 패턴이 아니라 어, 패턴이 어,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변화되는 이런 모양을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팅해 보시면 아웃풋에 보시면 또 다양한 옵션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순차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요 패턴 인크리먼트부터 살펴볼까요 예제 파일을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번 시간에 했던 예제 파일입니다 자 linear pattern pitch 라는 파일을 한번 열어보시죠 자 이렇게 해 놓고요 자 패턴 피치 한번 들어보죠 리셋 한번 하고요 자 패턴할 피치는 x 익스 u d 랑 M6 짜리입니다 두 개를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방향은 요 벡터 방향을 잡죠 그 다음에 뭐한 다섯 개 할까요 그 다음에 25씩 가보겠습니다 일단 프리뷰하면 잘 흘러갑니다. 그렇죠? 모양이 똑같죠? 네, 똑같습니다. 자, 여기 패턴 인크리먼트라고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베리언트 배웠죠? 앞에서. 그래서 요 클릭한 다음에, 우클릭, 베리언트에서 뭐 하실 수 있습니까? 그 패턴, 요인턴스만의 어떤 다양한 옵션을 변경하실 수가 있죠. 근데 여기 보면 요 패턴에 참여하고 있는 익스트루드, 얘랑 그 다음에 m6과 관련된 파라미터만 보이는 겁니다. 패턴 자체의 파라미터는 안 보이죠.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나는 이 부분, 이 간격을 다르게 설정하고 싶은데, 자, 그럴 때는 클락 키능을 쓰시면 되지만은, 여기 패턴 인크리먼트를 한번 써보시죠. 요거 딱 누르면, 아까 전에 봤던 것 유사하게 뜨는데 없던 게 하나 더 표시됩니다. 패턴. 디렉션 1. 저는 지금 디렉션 1만 잡았기 때문에 여기 표시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디렉션 2도 잡아볼까요? 체크하고요. 이는 이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3개 하고 한 30씩 해보죠. 그 다음에 요거 누르고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디렉션 1, 디렉션 2 뜨는 거죠. 자, 디렉션 1 방향, 디렉션 1에 갖다 놓겠습니다. 요 플러스 누르시고요. 인크리먼트를 5씩 해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5씩 증가되는 거죠. 그러니까 초기 값선 25인데, 25인데 5씩 증가해서 25, 30, 3 에, 에, 여기가 25, 그쵸? 30, 35, 40, 이렇게 되겠죠. 물론 마이너스 값을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소가 일어나는 겁니다. 양수 값을 주면 정감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러면 디렉션 2 쪽으로는 여기다 갖다 놓을 수도 있겠죠. 자, 이 하나 찍고요. 디렉션 2에다가 갖다 놓는 겁니다. 자, 이쪽으로는 다시 뭐 10씩 증가하겠다. 이렇게 하실 수 있죠. 초기 값선 얼마죠? 첫 번째 칸은 30입니다. 여기는 30이고요. 30, 그 다음에는 40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스타트 리미터, 엔드 리미터 값을 각각 조정할 수 있겠죠. 요 값을 1에 갖다 놓을 수도 있고, 2에 갖다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왜냐면 하 패턴 디렉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렉션 1, 2, 그 위치에만 갖다 놓을 수 있지만은 각각 요소들은 이제 1에 갖다 놓을 수도 있고, 2에 갖다 놓을 수도 있기 때문에 둘다 활성화되는 겁니다. 자, 스타트 리미터는 1에 갖다 놓을까요 그 다음에 여기를 한 10씩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엔더리미트는 선택하고요. 2에다 갖다 놓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엔더리미트는 25인데 여기다가는 마이너스 5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OK 하고 프리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얘가 알아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갑이 일어났죠? 이쪽으로 보면 또 이런 식으로 정갑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다양한 형태의 어떤 패턴을 제어하실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인크리먼터입니다인크리먼터라는게 이제 증가한다 또는 감소한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디, 디크리먼트는 없지만 은인크리먼터 안에 양수값을 주면 증가 되는 거고 엄수값을 주면 감소가 되는 겁니다 자 그게 바로 인크리먼터의 기능입니다 전체 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베리언트는 특정 인스턴서별로 여러분이 지정하실 수 있는데 그래서 물론 뭐한개두개세개 개, 개 이렇게 잡고 우클릭한 다음에 베리언트 한다고 러면이세개에 동시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죠 자, 아시겠죠? 자, 패턴 인크림번트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런 얘기였고요. 자, 그 다음에 엑셀을 이용해서 제어하는 거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죠. 인선스 포인트입니다. 요 가지고 똑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개 잡고요. 패턴 자, 그 다음에 디렉션 1에 대해서만 살펴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 다섯 개뭐 30씩 컬러가겠습니다그 다음에 요걸 체크하시고 그러면 자동적으로 엑셀이 실행이 됩니다 요렇게요 그리고 이 서식 같은 걸 우리가 못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 이 서식에 가시면 시트 보호가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시트 보호를 해제하면 여러분 변경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다 활성화되죠 자 일행은 전체적으로 글자 크기를 한 9정도로 줄이겠습니다 그리고 찍 드래그 하셔가지고 예, 쭉쭉쭉쭉 하죠 그 다음에 셀 폭도 좀 줄이겠습니다 그래도 좀 크네요 이렇게 조금 축소해 볼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만들어 내실 수가 있습니다 값이 들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원래는 초기 값이 안 들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하다 보니까 넣은 것 뿐입니다 자 그러면 얘를 이용해서 이 형상을 제어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옵셋 값을 한번 제어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옵셋 값은 30이지 않습니까 그래 처음에는 30인데 그 다음에 이제 30씩 증가하면 되겠죠. 그래서 증가하는데 저는 뭐 이렇게 해볼까요? 65 해보겠습니다. 그럼 차이값이 35죠. 여기다 또100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140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일단 변경을 한 다음에 X OK 누르면 이 값이 여기에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x 을 이용해서 형상을 제어하는 거죠. 이 값이 여기서부터 계산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30, 그 다음에는 얼마, 이런 식으로 각각 제어가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엑셀을 진행을 해보죠. 처음 구간은 30. 그렇죠? 30이고, 그 다음 구간은 60. 65니까 0 여기서부터, 처음부터 여기까지 65란 뜻입니다. 자, 100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0이란 뜻입니다. 140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40이 되겠죠. 자 그렇게 제어할 수도 있고 뭐익를 스타트 마이너스 50 인데 처음 초기값은 마이너스 50 인데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30 이런식으로 하셔가지고 아니면 요렇게 두칸을 잡고 드래그하면 차이값만큼 이렇게 감소가 일어나겠죠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다가는 그렇죠 초기값은 25입니다 그러면 저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계산식을 쓸 수도 있습니다 넣은 다음에 여기 뭐 더하기 70 이렇게 볼까요 이렇게 하면 그리고 이렇게 찍 드래그 하면 이런 계산식을 만들어 내실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엑셀을 쓴다는 얘기는 엑셀이 가지고 있는 무한한 기능 결국은 함수 계산식을 쓸수 있다는 얘기니까 엄청난 음, 기능이 되겠죠 어, 뭐 포인트 잡표를 정확히 가지고 있다 그러면 여기다가 그쵸? 복사 붙여넣기 방식으로 해서 포인트 잡표 값을 집어넣는다 그러면 정확한 위치에 포인트 패턴을 배치하실 수도 있겠죠 자 x 케이 OK 하면 패턴이 이제 그 엑셀에서 정의한 치수값이 여기에 반영이 되겠죠. 좋습니다. 자, 프리뷰 해보시면 뭐 하나는 어긋하는 모양입니다. 자, 요런 식으로 만들어내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아마 이게 에붕 떠서 그럴 겁니다. 붕 떠가지고 이렇게 위에 붕 떠가지고 둘 사이에 바디 분리 연산을 못하니까 에러 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하는 방식이 바로 요저 스프라이시트. 스프라이시트란 게결국 엑셀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펼쳐놓고 사는 거 있죠? 시트 물론 뭐 엑셀 말고도 뭐 로터스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시트 프로그램 이 있죠. 자제 컴퓨터는 지금 엑셀이 깔려 있어 가지고 엑셀이 실행되는 것 같습니다. 자, 대부분은 이제 모든 프로그램들이 설계 프로그램들이 엑셀하고 의 연동을 굉장히 많이 지향을 합니다. 왜? 엑셀이 가지고 있는 무한한 기능을 쓸수 있기 때문이 그런 거죠. 자 그게 바로 이인스스 포인트 기능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 오리엔테이션 한번 살펴보죠. 방향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요. 제가 여기다가요. 자, 패턴 요 두개를 잡고요. 패턴 피처하시고요그 다음 방향선이방향선을 찍죠. 그 다음에 다섯개 25씩 가보겠습니다. 이게 오리엔테이션이라고 있습니다. 요건 좀 접어놓을까요? 오리엔테이션 초기값은 세이에즈 인풋입니다. 다시 말하면 원래의 형상하고 방향이 똑같습니다. 프리뷰해보시면, F8키 누시아죠 탑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방향이 똑같죠? 똑같습니다. 맞죠? 그렇죠? 근데 쓸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CSYS 2 CSYS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CSYS가 필요하겠죠? 일단 캔슬하고요. 하나 CSYS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CSYS는 이미 위치에 만드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여기서요. 데이터면 CSYS 하시고, 저는 뭐요 점이 선택되어 있으니까 요 점을 찍을까요? 그냥. 그런 다음에 살짝만 요렇게 뒤틀겠습니다. 좋습니다. 오케이 해놓죠. 자 그러면 이 원본은 처음에는 요 CSYS를 기준으로 해서 이게 X축 양의 방향 Y축 양의 방향 Z축이 양의 방향으로 만들어졌다. 서로 직각관계를 이루면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죠. 근데 얘가 방향을 틀어있죠. 그럼 어떤 현상이 생기는지 보겠습니다. 자두 개를 잡고 패턴 피처 벡터 얘 예, 잡고요. 그 다음에 다섯 개의 30. 좋습니다. 그 다음에 오리엔테이션에서 여기서 c sys를 하겠습니다 자 프롬이 있고 투가 있죠 이 프롬이랑 선뭐 특별한 거 아닙니다 얘를 어, 이, 이, 이 원본 있죠 원본을 이제 방향성을 정의하는 데이터만 하나 찾겠습니다 물론 두 사이에 직접적인 관계 있을 필요 있나요 그런 거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음, 투는 얘를 찾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얘가 이제 프리뷰 해보시면 방향을 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어, 잘안잡혔나요 자, 프리뷰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 이게 제대로 안잡혔나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CSYS 그 다음에 F2 그면요 여기서 다시 한번 세 a m e a 하시고요. 그 다음에 CSYS하고 여기다가 분명히 잡았죠? 그러면, 어플라이 해볼까요? 얘가 지금 작동되고 있죠? 아마 여기에 잡힌 것 같습니다. 자, 캔슬 하고요. 얘를 지워버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두 개를 잡고요. 패턴 피치 하고요. 백터는 얘를 찍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개의30 좋고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잡혀있죠? 이렇게 하면 이제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아, 여기 지금 패턴이 잡, 얘가 잡히는 것 같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두 개를 잡아야 되는데 이걸 데이터함을 잡았네요. 자 리셋하고요. 요두 개를 잡는 겁니다. 익스루드랑 m 6형그 다음에 백타는 얘를 잡고요. 그 다음에 다섯 개의30그 다음에 프리비어하면 얘가 흘러가는 거죠. 자그 다음에 오리엔테이션 데이터함 c s y s 서 첫번째에다가는 요 데이터함 찍고요. 그 다음에 투에다가는 금방 만들었던 요 데이터함을 찍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프리뷰해 보시면 이렇게 방향을 트는 겁니다. 이렇게. 어떻습니까? x축 방향이 진묘 쪽으로 틀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얘 나머지 것들도 x축 방 이쪽이 x축 방향에 다르면 이렇게 방향을 트는 겁니다. 이렇게. 신기하죠? 그렇죠? 자, 그런 것도 있고요. 또는 이제 요걸 체크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이게 어떤 원리로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틀어진 각도만큼 얘가 휘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틀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아 어, 신기해요 자 그럼 양은 캔슬하고 얘를 더블 클릭한 다음에 살짝만 그래서 그렇죠? X, Z 여기 동그라미 점을 꺼셔가지고 요렇게 한번 휘어 보겠습니다 자 오케이 하죠 그럼 진짜 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두개를 잡고 패턴 피쳐 벡터는 일단 이쪽으로 하죠 다섯 네, 개에 30씩 그 다음에 오리엔테이션 CSYS 프로먼 얘를 첫번째 얘를 찍고요 2는 얘를 찍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프리뷰 하면 이렇게 방향을 틀는 거죠. 이렇게. 어, 뭐 이상하게 방향을 틀어가서 또 패턴을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것도 체크해 볼까요? 그럼 이런 식으로 또 방향을 틀고 있네요. 그래서 그렇죠? 어, 응용을 잘하신다 그러면 상당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CSYS2 CSYS가 되겠습니다. 오리엔테이션. 자 그런 얘기였고요. 물론 나중에 이제 뭐 나머지 패턴을 배우시다 보면 이세 a m e a 인풋 말고도 팔로우 패턴이라든지 노멀토 패스라든지 뭐 이런 여러가지 옵션이 또 나오게 됩니다 그거는 그때그때 그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이 팔로우 페이스 하신 다음에 잡아봤자 큰 의미 없습니다 자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패턴에 들어가 보죠 자 그래서 오리엔테이션 요거 설명을 드렸고 요거 체크한 해 다음에 요거 하셔도 큰 의미 없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그렇지만 나중에 이제 어, 커버롱 이라든지 뭐면 따라서 패턴 할때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자 그거는 그때 가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선형 패턴에서는 이게 큰 의미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는 자 그리고요 패턴 세팅을 한번 보도록 하죠 요거 는별도 예제를 가지고 요두 번째 예제를 가지고 보겠습니다 자 여기 두개잡고요 패턴 하죠 첫번째 방향성 이쪽으로는 뭐 두개 30씩 가보겠습니다 아, 세개로 하고 20씩 해볼까요 네, 요렇게 지멘트리 하고요 그 다음에 두개 체크하고 똑같이 벡터는이벡터 아니면 이벡터를 찍으면 되겠죠 그래서 세개의 20씩 하죠 그 다음에 지멘트리 하죠 자 그러면 프리뷰해 보시면 요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프레임 여기 패턴 세팅 했어요 프레임 오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최외각만 이렇게 표시되는 겁니다. 최외각만. 그런 얘기고요. 이 스태그 기능이라는 건 뭐냐면 좀 쳐볼까요? 예, 스태그 기능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런으로 하면 그냥 다 표시되는 거요거체크해자죠 이렇게 표시되는 거고요. 스태그를 디렉션 1. 디렉션 1이 지금 이쪽 방향입니다. 이쪽 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지그재그로 표시되는 겁니다. 지그재그로 이렇게요. 디렉션 1 방향으로 이쪽 방향이죠. 그래서 이렇게 지그재그로, 지그재그로 예, 표시되는 겁니다. 사이사이에 얘가 있는 거죠. 사이사이에 얘가 있는 겁니다. 얘 사이사이에 얘가 있는 거죠. 그럼 디렉션 2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방향으로 사이사이에 얘가 있는 거죠. 이 사이에 얘가 있고, 이 사이에 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시는 거고. 그리하다보니 이렇게 흔적이 남죠. 요거 없애고 싶으면 요거 체크해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깔끔하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1도 마찬가지죠. 이렇게한 다음에, 만약에 이게 체크되어 있다면, 쇼, last d a t line. 게 표시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죠? 필요없다 그러면 체크해지 시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프레임오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여기는 하는 겁니다 자 프레임오니어하고 스택어 기능잘 이해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일정하게 규칙적으로 배치한다든지 아니면 테두리 형태로 배치하고 싶을 때 음, 패턴 세팅에서 프레임오니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요거 되고 패턴 메서드 심플로 할 거냐 배리에이션으로 할 거냐 요게 아주 중요합니다 요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캔슬하고요 세번째 예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요거는 이제 위에 공면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익스루드 오븐 있죠 요게 중요합니다 더블클릭하시면 제가 공면까지 이렇게 돌출한 거죠 언 e l 셀렉트해서이 공면을 잡아서 공면까지 돌출한 을 겁니다 자그 다음에 약간 구배 주고 엣지 블렌더 처리하고 챔버 처리한 겁니다 만약 이거를 패턴을 수행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두, 여기서도 여기까지 서여기또싹다 잡고요 패턴 피쳐 팩터는 이쪽 방향을 잡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개의 30씩 간다고 보죠 프리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에러 나죠 에러 아닌 에러입니다 그거 왜 그러냐면 지금 이 형상을 만들 때 제가 어떻게 했죠 익스로도 5번 공면까지 돌출 했다 않습니까 결국은 외부 참조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외부 참조가 있는 경우에는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방식을 베리에이션으로 바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패턴 메소더를 심플로 하면 안 되고, 요 베리에이션으로 바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프리뷰 보면 이런 식으로 되긴 됩니다. 근데 되긴 되는데 우리가 의도했던 거하고 약간 다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의도했던 거는 뭐냐면 요놈이 요, 요 인스턴스가 요 공면까지 왔으니까 나머지들도 요 공면까지만 이렇게 딱딱딱딱 딱, 딱, 딱 붙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 모양 그대로 오는 거죠. 그렇죠? 솔리드 복스 해보신 분들은 이 기아 패턴 이라고 옵션에 하나 있죠 기아 패턴 을 체크하느냐 안하느냐 의그 차이인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배리에이션으로 하면 그냥 이 모양 그대로 와요 당연히 심플로 하면 그냥 에러 납니다 외부 참조가 있는 경우에는 에러 나요 그렇기 때문에 배리에이션으로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크기가 이렇게 똑같이 모양 그대로 와버리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요 어, 공면까지 만 이렇게 딱딱 얘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속성 정보를 가져와서 만들어지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리오저블 레퍼런스라고 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너무 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좋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외부 참조가 어디 있죠? 요거죠. 그렇죠? 네, 얘를 체크하고 한번 프리뷰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한번 쳐 볼까요? 여기서 프리뷰 한번 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요렇게 되는 겁니다. 신기하죠? 요게 이제 리유저블 레퍼런스입니다 외부 참조를 다시 쓰는 거죠 그래서 이놈은 여기까지 두 번째 거는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리유저블 레퍼런스입니다 요거 아주 중요하니까 여러분 잘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뭐 카티 하시는 분들은 이제 패턴 하실 때 Keep, Specification, Keep, Spec이라고 그러죠 그 옵션을 체크하면 이런 형태로 만들어질 거고 솔리드 웍스 하시는 분들은 기아 패턴을 체크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렇죠? 요런 모양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처음 모양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약간 예제를 하나 더 해볼까요? 자, 요런 모양을 만들어 보도록 하죠. 만약에 패턴 기능을 모른다 그러면, 이거 하나씩 하나씩 다 스케치해서, 그렇죠? 음, 돌출 컷으로 잘라야겠죠? 자, 그렇지만, 패턴 기능을 아신다 그러면 좀 쉽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죠. 자, 모델로 들어오죠. 자, 뭐, 바로 익스트루도 할까요? 이면 잡고요. 그 다음에 프로파일은 끄고 렉탱글 사각해 가지고 이 점에서요 뭐 폭은 100으로 하겠습니다 높이는 한 70정도로 할까요 네, 좋습니다 클릭 자 만들어졌죠 바로 빠져나오겠습니다 빠져나올 때 단축키는 뭐죠 컨트롤 Q죠 예, 컨트롤 Q 나와서 바로 높이 한 20정도로 주겠습니다 오케이 가운데 힐 버튼이죠 자이렇게 하면 스케치가 자동적으로 안에 들어 버리죠 자 요거는 잠시 꺼놓고요 평면을 하나 만들어 볼까요? 자, 데이함 그래서, 요쪽 모서리 잡고요. 요 모서리 하나 잡고, 그 다음에 이 모서리 하나 잡으면 두 개의 모서리를 지나는 평면이 만들어지겠죠? 오케이. 자, 물론 평면 말고도 여기 뭐 그냥 스케치 라인을 그리셔도 되고, 아니면 커브에서 요 라인을 가지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 또는 윗면하고 평면하고 의 교선을 구해서 하셔도 됩니다. 어떤 방식을 쓰든는 상관이 없어요. 자, 스케치 하나 그리죠. 이 윗면에다가, 원점을 이쪽으로 보겠습니다. 여기. 윗면에다가 클릭. 오케이. 그런 다음에, 사각형을 하나 그리죠. 이점에다가 클릭, 클릭하셔야 되고. 적당하게요. 여기는 떨어진 정도는 30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아마 한 5로 할까요? 자, 그리고, 어, 필레 처리를 좀 해보죠. 요걸 하겠습니다. 요거 체크해 놓고. 반시계 방향으로 이쪽 찍고 이쪽 찍고 얘 찍으면 이렇게 됐죠 아, 이점은 뭐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점은 지워버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기점 이 포건 10으로 할까요 그 그렇죠?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입니다 평면이랑 요원 호정 탄젠트 구슬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높이가 우리한테는 큰 필요가 없습니다 왜 높이가 지어지냐면 이게 수직구석이 들어있지 않아서 그래요 수직구석 주시고 이쪽도 이선 있죠 수직구석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얘를 움직여 볼까요? 이렇게 움직이죠 그 말은 뭐가 빠져 있죠 예 T 하신 다음에 이 Y축하고 이 선하고의 거리값 있죠 이게 빠져서 그렇습니다 저는 3 0 정도로 주죠 자 그러면 완전 정의가 됐죠 됐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평면이랑, 이 평면이랑, 이 호랑, 탄젠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자, 빠이 나오죠? 결국 이 스케치가, 어 외부 참조를 하고 있는 건 뭐였죠? 이 평면이랑, 윗면 이죠 윗면이랑, 이 그만 어, 평면하고 탄젠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게 중요하죠. 음, 익수로도 하겠습니다. 저는, 음, 빼겠습니다. 자, 그리고 반대로 하시고, 예, 한10 정도로 할까요? 예, 좋습니다. 오케이. 하면 이렇게 빠졌죠 스케치 안쪽으로 집어넣을까요 중요합니다 인터널으로 집어넣으셔야지만 이 스케치가 외부 참조하고 를 있다는 것을 활용할 수가 있겠죠 선택하고 음, 찍고요 벡터넌 이쪽 방향으로 찾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 3개의 간격 너무 큰데요 예, 15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 일단 프리뷰하면 이렇게만 만들어지죠 그렇지만 베리에션으로 변경하시고 여기 보시면 뭐가 있습니까 이 스케치가 외부 참조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게 여기 있죠. 요거죠. 요거. 그죠 요거. 자, 프리뷰 해보시면, 요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이거잘 응용하시면 상당히 다양한 모양의 어떤 패턴을 여러분이 구현해 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reusable reference.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어, 요거 한번 보죠. output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죠 일단 예다 살펴봤죠 그러면 이번에 새로 하나 만들어보죠 파일 유 하신 다음에요자 모델에서 간단하게 수로다 할까요 이 평면 잡고요 간단하게 사각형 하나 그리겠습니다 뭐큰 의미 없이 사각형 하나 그렸어요 빨리 나오죠 컨트롤 Q 올릴까요 50 정도 좋습니다 가운데 휠 버튼 클릭 그 다음에 이제 필레 처리 블렌드 처리를 좀 해볼까요 10정도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렇죠 요렇게 네, 해서 간단하게 하나 만들었어요 물론 이 두개 잡고 우클릭 하셔가지고 온라인 피치 컬러 이렇게 하시면 더 피치 나름대로의 컬러를 지정하실 수 있겠죠 저는 조금 밝은 색으로 해볼까요 오케이 오케이 했습니다 자 예를 가져한 패턴을 수행해 보죠 데이터만 잠시 끊어 놓겠습니다 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는 겁니다 자 패턴 피쳐 리셋 한번 하고요 일단 피처는 이 두개가 되겠습니다. 그 그렇죠? 다음에 벡터 이쪽 방향을 잡아보죠그 다음에 뭐 다섯 개 30씩 30 너무 작나요. 한70 해보겠습니다. 자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질거고 아, 이게 겹쳐있는 모양입니다. 자 그러면 한팩정도를 해보겠습니다. 자 프리뷰 아 이게 안 만들어지네요. 그럼 심플 하지 마시고 베리에이션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이렇게 만들어지죠 예 좋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거죠 밑에 보시면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어, 여기 세팅해 보시면 여기 피처가 있고요 여러가지 탑이 있어요 요거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고자 하는 겁니다 자 패턴 피처를 수행하시면 이 트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패턴 피처로 할까요 그냥 오케 눌러보자, 그러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게 한 덩어리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 안에 보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클릭 하셔가지고 억제할 수도 있고, 억제를 해제할 수도 있고, 그렇죠? 뭐 숨기거나, 감추거나, 다시 보이게 할 수, 있고, 이렇게 인선스 형태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게 바로 지금 여기 있는 거 있죠? 패턴 피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패턴 덩어리로 생성되며, 원본 형상이 변경되면 같이 변경된다. 그럼 원본이 결국은 얘지 않습니까? 얘를 한번 변경을 해볼까요? 익스루드 값을 제가 50이 아니라 70으로 바꿔보겠습니다. 뭐캐하면 okay 나머지 것들도 다 바뀌게 되겠죠. 뭐 이게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 지워 버리죠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방식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요두 개를 잡고요. 패턴 피점 디렉션 이런 이쪽으로 하죠. 그리고 심플함에 에러 나니까요. 일단 베리 어 베리에이션으로 하겠습니다. 음, 만약 이런 경우라 그러면, 패턴 피처보다는 패턴 페이스가 훨씬 더 속도가 빠를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 패턴 피처에 보면, 카피 피처라고 있습니다. 카피 피처. 그럼 얘는 언제 쓰느냐? 이런 얘기죠. 카피 피처. 지금 이 패턴 하는 게 피처가 몇 개로 돼 있죠? 하나, 두 개로 돼 있죠. 그렇죠? 그럼 이두 개가 여기에 계속 생기게 됩니다. 두 개, 두 개, 두 개씩요. 이 그러면 아니 면또 이렇게 있습니다. 크레이트 뉴를 할 거냐? 링크 g 오리지널을할 거냐? 리유저 오리지널을할 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크레이트 뉴 하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새로 생성된 것들끼리, 그리고 원본하고도 아무 관계없이 개별 객체로 인식이 되는 겁니다. 일단 크레이트 뉴를 해볼게요. OK 누르면 이렇게 제로 누룸이 생성됩니다. 그럼 얘만 원본이 바뀐다고 해서 바뀔까요? 아닙니다. 얘 더블클릭 하셔, 얘 나름대로 높이를 다르게 줄수 있고요. OK 하고, 얘는 또얘 나름대로 음 쭉... 여러 줄수 있습니다. 마치 이두 개를 컨트롤 c 한 다음에 컨트롤 v 한 다음에 움직이는 무브 하는 거 하고 비슷한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자 그러면 이두 개를 지워버리고요. 이 만큼을 지워버리고 이두개 가지고 이번엔 두 번째 방식으로 해보도록 하죠. 자 그렇죠? 어, 방향성은 이 찾고요? 어 카피 피치 하는 건데 그래트 뉴가 아니고 링크 투오리지널 해보죠. 오케이 누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려고요. 그러면 오리지널을 한번 바꿔보죠. 오리지널 바꾸면, 오케이 해보죠. 다 바뀌죠. 그러면 생성된 거를 바꿀 수 있을까요? 더블 클릭해 보겠습니다. 얘를 줄여보죠. 줄여지나요? 안 줄여집니다. 이거는. 바꾸지를 못해요. 왜? 수식 관계로 이미 원본하고 연결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그렇죠? 어, 링크 투 오리지널 그랬지 않습니까? 링크하고 원본 관계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연결 관계가 생성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각각 바꾸고 싶어요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자, 지우고요 요두개 선택하고 저 방향성 이런 예로 찾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식을 쓰는 게 좋으냐면 요렇게 쓰시면 돼요 리유저 오리지널 자 오케이 보겠습니다 그럼 원본을 바꾸면 줄여볼까요 예, 바뀌면 다 바뀌죠 그러면 4번 생성된 거를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그러면 원본도 같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서로서로 서로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고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제가 그래서 카피피처의 의미, 그 안에 세개의 옵션의 의미, 개별적으로 변경 가능하다. 원본과 연결되어 있다. 원본과 결과 영상, 어느 쪽을 바꿔도 서로서로 서로 바뀐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카피피처 인투뭐 피처 그룹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게 지금 이게 두 개, 두 개씩. 만약에 뭐 이거를 뭐 100개를 만든다 그러면 100파이 2에서 200개 만들어지겠죠. 쭈르르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너무 지저분해지겠죠. 그래서 지워 버리고요. 이두 개를 잡고 패턴 피처를 하는데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여기다가요. 카피 피처. 똑같은데 그렇게 카피된 피처를 피처 그룹 안에다 집어넣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어떤 방식을 쓸 것인가는 지정하시면 되겠죠. 자, 오케이 눌러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피처 그룹 안에 이렇게 쪼름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관리 측면에서 본다면 훨씬 더 좋겠죠 뭐 기본적으로 뉴오리지 r i g 했으니까 원본이 바뀌면 그렇죠 바뀌는 거는 아이안 바뀌나요 아, 그렇죠 뉴오리지 r i g 했으니까 각각 연결된 c r e a t 였으니까 각각 독립적으로 작, 작업을 하겠죠 작동이 되겠죠 자 얘도 뭐얘 나름대로 이렇게 따로 하실 수 있고 얘는 얘 나름대로 또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요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어이 리니어 패턴을 가지고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여러분이 설명 드렸는데 왜냐면 이 리니어 패턴을 여러분이 이해하신다고 그러면 나머지 이제 패턴을 이해하는 게좀더 쉽기 때문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기능은 다음 패턴 수행을 설명 드릴 때는 따로 설명 을안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리니어 패턴만큼은 진짜 완벽하게 각각의 옵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것이 나머지 패턴을 공부하시는데 좀 도움이 될것 같고 그래서 그렇죠? 특히 요기능 있죠 패턴 메서드 심플 배리에이셔널 요 기능은 여러분이 좀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 외에 엑셀을 이용해서 제어하는 기능이 있었죠 요거 인선스 포인트 기능 그 다음에 요런거 있죠 서프레서 딜리트 클락 베리언트 기능 뭐 요런 것들 음. 하여튼 뭐 추억같은 기능들이 많이 숨어 있으니까 여러분이 탐구하는 기분으로 한번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